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어, 파이썬 아,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돼 가지고 어, 질문이 들어와서 어,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질문은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기 우리 파이썬 그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지금 csv 파일 가지고서 글스서퍼에서 지금 맵핑을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디오도 나와 있고요. 예. 여기 궁금,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수업을 제가 그 디지털 퓨처스에서도 워크샵으로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요 질문, 여기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군인 후배님인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군대 있을 때 거의 공부를 할수 있는 짬이 돼야 공부를 하는 약간 그런 게좀 있었어서. 병장이 대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댓글도 막 달아주시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파이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 제가 파일을 달라 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어 우리 멤버십 혹은 그 열성 서포터분들에게 제가 그 가이드를 조금 드리고 있거든요. 워크샵에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일대일로 지금 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파일을 달라고 했어요. 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어 파일을 열어봤죠. 그래서 사실 뭐 복잡하긴 한데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은 csv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라 a t 드롱디 d 드를 숫자 정보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 y 포지션으로 넣어서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끝.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은이 마케로 프로젝션에 관련돼서 어,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뭐랄까요 마케로 프로젝션을 임플리멘테이션 해놓은 거를 가져와서 이제 쓴거 같아요. 예. 데피니션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워크샵 파일 중에서요. 여기 특별히요. 제이슨 세번째 있죠. 매니퓰레이션 제이슨 데이터.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이 데피니션 창이 열리고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컴포넌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케로 어 프로젝션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 수학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티튜드, 롱디튜드를 주게 되면은 마케로 어 프로젝션에서 XY가 아,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피니션을 갖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그뭐 임플리멘테이션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요 질문은 먼저 답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어떻게 파싱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한번 봐 보죠. 자, 그 전에 자, 이게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매번 다 데이터 달라지니까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 결국에는 이게 CSV 사이니까 컴마 세퍼를 뺄려거든요 얘와 얘 사이에는 컴마가 있고요 얘와 얘 사이에도 컴마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컴마가 또 있죠 여기도 여기도 컴마가 있죠 결국에는 인덱스가 0, 이거를 이제 스플릿하게 되면요 0, 1 2 3이 되는 거죠 예 네, 요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그 이걸 텍스트로 불렀어요 제가 일단은 이게, 엑셀은 이게 보기 편하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텍스트로 데이터를 불렀을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데, 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앞에 거는 당연히 뭐죠? 인덱스가 갖다 붙겠고요.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열이 나오는 거죠? 얘만 일단 보자고죠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사이트 U, 사이트 EUI가 요게 되는 것 같아요. 86. 얘는 인덱스야. 0, 1, 2, 얘는 인덱스일 거고, 사이트 EUI가 이걸 거고요. 포지션 이죠 포지션. 포지션이 결국에는 얘일 거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 지금 다운표가 있고요. 다운표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커마가 하나, 두개 있고요. 여기도 또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으로 가져가 가지고 얘네들 문자니까 숫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끝. 그냥 그, 그 그것만 우리는 하면 돼요. 이, 이 방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일일이 콘솔을 찍어가면서, 프린트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스플릿으로 이콤마를 자르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숫자 데이터를, 문, 아, 문자 데이터를, 이 문자로 된 숫자요. 얘네를 숫자로 바꿔주고, 이일련의 과정을 겪으면 된단 말이죠. 자, 일단, 문제는 크게 파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주신 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고 나도 제대로 됐다. 결과값은 동일한데 이 안에 과정에서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냥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문제에서도 우리가 수학에 답을 외우면안 되잖아요. 원리를 이용해서 그원리 답은 그냥 자연,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이걸 이대로 외우지 마세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이거 제가 싹다 지울게요. 지워서 한번 같이 해보죠. 네, 어떻게 제가 이걸 했는지. 이거는 이제 그 학생분이 해놓은 거고요. 얘는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요. 자, 일단은, 어, 0번째는, 여기 보시면 0번째는 인덱스잖아. 그래서 0번째 필요 없고, 1번째부터 이제 들어오면 되죠. 예, 루프를. 그래서 제가 파이썬의 기본적인 신택스 설명 안할거예요 예, 어쨌든 첫번째부터 데이터 끝까지 루프를 돌아라. 그래서 각각의 그 데이터 열들이 왔을 때 코마로 자르는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예. 프린트 해보면 뭐쫙 나오죠. 자 뭐가 쭉 나오는데 제가 좀더 키우고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하고요. 이거 스크린 캡쳐를 받을게요. 스크린 캡쳐를 받아서 포토샵에 열어볼게요. 자포토샵이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인덱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무슨 아이디가 들어갔고요. 지금 이 쌍다운표가 있죠. 얘도 쌍다운표가 있고 그래서 지금 0, 1, 2, 3이에요. 3. 뒤에 거는 보지 맙시다. 볼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은 일단 0, 1, 2잖아요. 2와 3을 나눠볼까요? 2와 3을 그냥 2 그리고 어, 같이 출력을 해보죠. 3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2와 3이 나왔죠.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포토샵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죠. 얘가 어, 하나고요 얘가 다른 하나죠. 예, 이거다 문자야. 숫자 아닙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예요이 위에 쌍타운표랑 숫자랑 같이 들어오는거죠. 자 어, 여기서 좀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좀 줄게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 시켜보죠. 자 다시 스크린캡쳐. 조금해서 잘안 보여.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미 얘가 문자, 얘도 문자. 그이 상태에서 이 문자를 바로 제가 숫자로 바꿔볼게요. 숫자로 바로 캐스트를 해볼게요. 그 캐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다른 비디오를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바로 어 플롯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롯. 자해서 플레이 시켜볼게요. 자 에러가 떴죠. 지금 이게 에러가 뜬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도 좀 확대를 해보죠. 에러가 뜬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리터럴,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가 이게 그 플롯 넘버로 갈 수가 없다. 왜냐면요요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는 캐스트가 안 되는 거야. 얘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하나 있고요. 가운데 아마 스페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스페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자를 거냐 보면 돼요. 이거로 자를 거냐, 이걸로 자를 거냐. 엠티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로 자를 거냐, 아니면 이걸로 자를 거냐. 그래서 무조건 뒤에 거 인덱스를 갖다 리턴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자 라인 아, 파이썬 들어와서요. 여기서 제가 그냥 그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lot 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어이 상태에서 어, lot 하면은 오케이 괜찮죠? 왜냐면 여기 대문자고 여기 는 소문자니까 겹치지 않습니다. 해놓고 여기서 스플릿 했죠. 그 다음에 아까 뭘로 해, 했냐면 엠티 스페이스를 했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만 한번 해보죠. 원바이원으로 가면 돼요. 자 프린트해서 t 이라고 해보고요. 출력을 해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리스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걸로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캐스트를 한 거죠. 이게 뭐지 문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것도 그냥 쪼개서 해보죠. 락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친다면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 이제 empty space를 잘랐잖아요. 그만인 직슨, 그만인 직슨 여기 empty space를 잘랐기 때문에 인덱스 e 지도가 얘일 거고요. 인덱스 e 원이 얘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갖고 왔으면은 제가 그냥 프린트해서 랏해 볼게요. 랏이라고 치게 되면은 자, 이것도 스크린 캡처 받아서 포토샵으로 갖고 들어가 볼게요. 보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인덱스 0가 왔고요. 인덱스 1이 왔어요. 그래서 우린 요 문자를 숫자로 캐스트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어첫 번째, 첫 번째 것만 할 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여기서 그냥 첫 번째 거라 하다 보면은 여기 숫자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이걸로 해볼까요? 이제 그이 더블 더블 코테이션으로 자르, 자르기 위해서는 지금 얘도, 얘도 더블이니까 얘는 이제 싱글 코테이션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죠 또. 어,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오죠. 자또 스크린 캡처를 봤고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일부러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거도 그냥 요 쌍따옴표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문자가 나왔죠.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어차피 1이 두 번째, 그러니까 어, 인덱스 상으로는 두 번째고 인덱싱을 할 때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0, 1이겠죠. 그래서 1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어쨌든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예, 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일단 라티 투드 갖고 왔고요. 그러면 롱디 투드까지 한번 해볼까요? 롱디 투드 같은 경우는 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바로 해보죠. 제가 그냥. 3으로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로 출력을 해보면은 바로 나오죠. 뒤에도 쌍타운표가 또 있는데 이거 캐스트 되는지 한번 보죠. 플롯 해가지고 캐스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이것도 에러가 뜨죠. 지금 뒤에 쌍타운표 쌍다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가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 때문에 지금 캐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없애줘야 돼. 요 그럼 얘 어떻게 없앨까요? 없애는 방법 되게 많겠죠. 리스트에서 요 끝에만 없애줘도 되구요 아니면 얘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앞에 0번째 걸로 리턴시켜줘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 제말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리스트 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거든요 기초를 좀 공부하시고 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부, 부분까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 한번 두 가지 방식 다 해보죠 스플릿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자 이렇게 해가지고 쌍따옴표 해주고 그 다음에 분명히 스플릿했으니까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야. 첫 번째 거, 앞에 걸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티도드가 숫자가 제대로 잘 찍히죠. 예. 이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같은 패턴이 명확하죠. 어, 다시 데이터 들어가 보면은 항상 끝에 요을 붙어 있잖아요. 끝에. 예. 얘만 따로 빼주는 거지. 얘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런 느낌인 거죠. 자, 제가 파이썬 하나 만들게요. 그냥 파이썬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더블클릭해서 제가 확대를 좀 해보고요. 어좀 지워보고요. 여기서 내가 어 데이터는 동일하게 만들게요. 1, 2, 3, 4, 5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바꿔주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데이터를 치게 되면 항상 이 뒤에가 여기, 여기 붙겠죠, 여기.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잘라주면 되냐. 그니까 인덱스를 바탕으로 스플릿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다 들어오거든요. 전체 데이터다 들어오는데 지금 앞부분에서 얼마큼 자를 거냐. 앞에서부터 쭉 들어오면 되고요. 이건 뒷부분에서 얼마큼 자를 거냐.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이제 끝에 이 콜럼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리스트 인덱싱 하는 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 정도 힌트를 좀 드릴게요. 사실 요거는 스플릿 안 하고 요 방식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어 스플릿 하지 않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져오고 마이너스 1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 잘못했다 얘가 여로들어가야겠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스. 자 창이 이게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제가 다시 리셋을 했습니다 지금 잘못 눌러줘 가지고. 자, 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에러가 떴고요. 지금 얘의 첫 번째 요가 여기 없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뒷부분만 나온 거죠. 근데 뒤에 콜론이 없어진 거죠. 콜론이 아니라 그그 쌍다운 표가 없어진 거죠. 예. 그렇게 된 거고 얘도 스플릿으로 안 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일단 출력만 한번 해 보죠. 출력을 해야지 뭔가 보이니까. 락해 가지고 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도 지금 앞에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 앞에 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어 1로 해볼게요. 1. 이렇게 되면 아마 앞에 게 지워질 거야. 그리고 엠티 스페이스 있죠? 그냥 이 공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제 지워질 거고 이 공간 자체는 캐스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캐스트를 하나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캐스트 를 하나 둘다 가능할 거예요. 파이썬이. 자, 그러면은 어, 보죠. 그냥 플레이 시켜보죠. 플레이 시켜보면은 예, 없어졌죠. 그 위에 다운 표가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플러스로 캐스트해 보죠. 플러스로 캐스트를 해 보죠. 자, 이렇게. 자, 문제 없게 됐죠. 자, 라트 튜드 된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롱튜롱 튜드도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도 끝내요.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자, 해 놓고 담아야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라에서 가는 append 해가지고 라시 어, 들로오고요그 다음에 아니, 세미콜론은 없어도 됩니다. <웃음> 근데 이 콜론은 있어야 되고요. 이건 문법이니까 넘어갈게요. l o n g i t u d 리스트도 갖고 오고요. 론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어 자, 이런 식으로 갖고 왔는데 아, 뒤집힌 것 같네요. 이게 LON으로 가고 이게 라스로 가고 네, 이제 됐다. 자, 이렇게 하면은 더 심플하게 됐죠. 네, 더 심플하게 됐고 어쨌든 학습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충 띵킹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셨죠? CSV 파일을 가져왔어. 뭐 JSON이라든지 XML이라든지 데이터는 되게 다양한 문자 데이터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얘네를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파스해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걔네들을 문자 혹은 숫자로 그때그때 캐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떻게 보면 한 줄로 끝냈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동일할 거예요. 갖고 오면은 어떤 식으로 뭐 nt로 하던 뭘로 하던 중요한 건그 스텝들을 밟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잘라와서 그 앞에 그 쌍텀표 없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그인덱싱 해서 가져온 다음에 얘를 플롯으로 바꿨고, 그래서 롱디투도 갖고 왔고, 라티투도 갖고 왔고, 이 스텝들은 어떻게 고주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스텝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밟아가느냐는 사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예. 네, 거기 맞춰가지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했고요. 제가 렉처, 이 비디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설명해 드렸죠. 자, 요, 요걸 열어야 되나?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명백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어, 일단은 전체를 다 잘랐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코마로 자르면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각 공구에서 이제 앞에 부분만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걔는 라티튜드가 어, 되는 건데 그래서 스플 m p 엠티를 해가지고 물론 약간 이게 필요 없는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뭐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그 포인트를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각 문자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필요 없는 문자들 없애버리고 숫자로 캐스트를 결국 해가지고 저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라티튜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어 수업은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학생분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좀더 다른 버전, 좀 짧은 버전으로는 이렇게 뭐 해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요약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러하다 보면 어떻게 이걸 짜를 거냐 파이썬의 문법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데이터가 매번 다 바뀌지만 이 파일 안에서는 똑같, 똑같을 거라고요 패턴 여기에서도 바뀌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파일이 바뀌면은 다 다시 팔싱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파일 안에서는 얘를 풀면요. 나머지 것들이 다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게 뭐 다른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숫자가 앞에 스페이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는 워낙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매번 엑스큐션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한줄한줄 한줄 어... 실행에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요. 질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